셀 값이 1이면 빨강, 주말이라고 표시하고 셀 값이 0이면 파란색 평일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이기 때문에 우선은 값이 이렇게 1010이 있다고 라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조건이나 색깔은 대괄호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빨강, 조건은 1하고 같다면이라고 주시고 1하고 같으면 주말이라고 해주시면 빨간색으로 주말이 적힙니다. 그 다음 색깔을 파랑으로 지정하시고 0하고 같다면 평일을 적어주시면 평일이 파란색으로 적히게 됩니다. 반드시 사이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주말은 빨간색, 평일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값을 0을 적어주시면 파란색이 되고 1을 적어주시면 빨간색이 됩니다. 이제 잘 끝났기 때문에 기록 중지를 해주시면 됩니다.